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오토드에 대해서 기아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이 기아 공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런 마스터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별도의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양이 방대합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책을 구매하셔가지고 꼭 공차 부분은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오토드에 대해서 기아 공차를 기입하는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 기아공차라는 게 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이 부품을 제작하거나 단품을 제작하거나 또는 뭐 관련 단품들을 조립할 경우 또는 그렇죠? 부품을 설계하거나 제조할 때 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제품을 제조 설계할 수 있도록 치수 회원공차나 다듬질 정도 이런 것과 함께 반드시 여러분이 다셔야 되는 것이 바로 기아공차입니다. 그렇죠? 자, 기아공차 같은 경우에는 크게 모양 공차,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 같은 4개의 공차가 있습니다. 4개의 공차가 있어요. 그리고 기하 공차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형체 단독 형체, 그러니까 단일 부품에다가 다는 공차가 있고요. 또는 다른 부품과의 관계 속에서 다는 공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어떤 공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는 필요 없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데이터는 필요 없는데 어떤 공차 같은 경우는 또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진직도라는지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원각 윤곽도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단일, 제품, 단일 제품의 단일 제품 어떤 면에다가 어, 표면에다가 여러분이 이런 모양 공차를 다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만 어 이런 거 있죠 평행도라는지 직각도 같은 경우는 평행도가 어떻습니까 뭐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하라는 얘기냐 직각 어느 기준에 대해서 직각 공차를 달라는 얘기냐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데이터이 필요한 겁니다. 됐어? 자, 여러분, 공차의 종류에 따라서 적용할 수 있는 형체, 그리고 데이터 사용 유무는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하공차 같은 경우는 기아학적인 형상을 규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치수만 가지고 공차를 적용하는 거과는또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할 때 여러분이 치수 공차도 필요하죠. 그리고 기하공차도 서로 복합적으로 고려를 하셔가지고 다시해야 되는 겁니다. 지수공차만 있어서도 안되고 기하공차만 있어서도 안되는 둘다 복합적으로 여러분이 다셔야 된다는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공차종류는 4가지 있는데요 여러분이 공차를 기입하시다 보면 특히 자세공차 위치공차 흔들림공차 같은 거를 기입하시다 보면 뭔가 자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죠 기입하시다 보면 이렇게요 공차값 뒤에다가 재질상태 뭐 m s l 이런걸 붙이게 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용어는 뭐 여러가지 용어를 쓸수 있는데요. 실체 조건 방식, 뭐, 실, 뭐, 재질 방식,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보겠습니다. mmc라고 있습니다. Maximum Material Condition. 최대 실체 조건. rfcs랑 우선, r e g a r d n e s 그렇죠? i가 아닙니다. l입니다. 이거. regardness feature size입니다. 형체 치수 무관계 그리고 LMC, 그러니까 List of MMM, m a t e r 최소 실제 조건이라고 그 합니다. M, m S, L이라고 그러는데요. 자, 여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재질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M 또는 MMC 또는 맥시 x i 티 u m m a t 이라는 것은 최대 재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형상에는 한계에 지정한 최대 재료량을 포함시켜라 이런 얘기인데 자, 보십시오. 여러분, 원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통, 원통이에요. 축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축 지름을 제가 지름을 10 플러스 마이너스 0.5로 했습니다 근데 MMC라고 이제 M이라고 재질 상태를 붙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면 축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10.5에서 9.5까지 지름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제일 많이 재질을 가지는게 어떻게 됩니까 지름이 제일 큰 경우죠 그럼 10.5가 되는 겁니다 최대 지름 M으로 했을 때는 이해되시나요 예 10.5에서 9.5 사이에 값을 가지게 되는데 m으로 붙여있으면 최대 지름을 최대 질량을 쓰란 얘기입니다. 아, 최대 그 재료를 쓰란 얘기입니다. 제일 많이 재료를 쓸 때는 결국은 축 지름이 제일 큰 경우를 말하겠죠. 만약 에 구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 사각형 안에 구멍이 있다고 보시죠. 구멍, 구멍도 어떻습니까? 10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 구멍의 지름이 10.5에서 9.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있는데 m 재질 상태라고 그러면 뭐가 된다는 얘기죠? 구멍의 크기가 최소가 돼야지 전체 표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제일 크게 되겠죠. 이해 되시나요? 예, 그게 바로 M 상태입니다. 그리고 최소 재질 조건 L이라고 합니다. LMC, List of Material Condition이라고 하는데요. 형상에서 형상에는 한계에 지정한 다시 말하면 공차에서 지정한 최소 재료량을 사용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0.5에서 9.5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0.5니까요. 그러면 축이 맞죠? 그렇죠? 축원 단면, 단면이 가장 작을 때만이 가장 최소 재, 재질을 쓰겠죠. 그러니까 9.5가 되는 겁니다. 근데 구멍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사각형 안에 구멍 하나 있다 보실 때, 구멍의 지름이 커면 클수록 어떻다는 얘기죠? 실제, 그렇죠? 사각형에서 구멍이 커면 클수록, 나머지, 음, 영역, 그러니까 재질은 작아지겠죠. 그렇죠? 최대 지름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체, 치수, 무관계라고 있습니다. 형상 크기 상관없다는 얘기죠. 예서를 붙이는데요. RFS, Regardness f e t u r e Size라고 합니다. 형상에서 지정한 한계 내에서 어느 크기나, 어느 치수를 쓰는 상관이 없다. 그럴 때는 Yes라는 기호를 붙이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뭐 다른 사람의 도면을 봤을 때 M이 붙어있고, Yes가 붙어있고, L이 붙어있을 때이 의미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까지라도 이해를 하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죠 재질 상태입니다. 재질 조건 상태. 자, 그리고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떻게 대해서 공차를 기입, 기아 공차를 기입하실 때는 리드나 큐리드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이걸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좀 이따가 리드하고 큐리드의 사용법에 대해서, 물론 저번 시간에 살짝 살펴보긴 했는데요. 데이터 기입하실 때.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일단 공차, 그렇죠? 탈러런스를 기입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런 여러 종류의 어떤 공차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 공차의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여기서 다설명한다 그러면 예, 아무래도 수업의 범위가 너무 커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요런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호 있죠 요 공차기호입니다 기하학적 특성기호 공차기호입니다 그러니까 요 공차가 무슨 공차라는 얘기죠 위치도란 얘기입니다 위치공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지름기호 보통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원 원통에 붙기 때문에 지름 기호 0.1, 공차 범위가 0.1이라는 얘기입니다. 무거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죠? 기존 데이터 A에 대해서 어, 0.1 범위 내에서 공차 가공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공차를 기입하는 방법 자체에 대해서 한번 캐 a d 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CAD에서요. 자, 요 차원 닫죠. 새로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주모라고요. 치수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게 공차입니다. 형상 공차에 포함된 기하학적인 공차를 작성한다. 이게 되어있죠? 자, 그 설명이 잘 되어있죠?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좀만 기다려볼까요? 기하학적인 공차는 형식, 프로파일, 방향, 위치, 런아웃의 뭐 허용 가능 편차를 표시한다. 편차요. 결국 공차, 편차. 형상 공차는 탈러런스, 리더 또는 큐리더를 사용하여 지지선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결국은 공차를 작성할 때는 웬만해서나 독립적으로 작성해보다는 리더나큐리단에 들어있는 공차옵션 t 그 옵션을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지 만이 이런 선이 있는 형태로 해서 리더선이 있는 형태로 해서 공차를 기입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자체에 대해서 한번 배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워포인트 보이시죠 요걸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 요거 누르셔도 되고요 이걸 직접 이렇게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tol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첫번째 공차 요거 요 있죠? 위치공차입니다. 요를 하고요. 그 다음에 지름기호 요거 누르면 됩니다. 클릭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0.1 여기 서면 되겠죠? 0.12인가요? 예. 자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데이터 데이터함은 크게 3개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자 A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확인 들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공차가 기입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리고 요거 잡고 컨트롤 1 누르시면 특성대화 상자가 뜨죠? 시주선의 색깔, 여기서, 뭐, 이메일 색깔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색상, 이메일 색상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문자 높이 너무 크다, 그러면 이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고요. 문자 재지정 있죠? 문자 스타일도 여기서 여러분이, 뭐, 스타일, 죠 그렇죠? 만들어 온게 있다, 면 여기서 선택하시면 되겠죠? 수정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예, 선택하고요. 여기 보면, 문자 재지정이라고 있죠? 요, 옆에, 오른쪽에 있는 버튼 요거 누르셔가지고도 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거 더블 클릭 해볼까요? 더블 클릭은 안 되네요. 요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공차를 한번 기입을 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두 번째 공차를 한번 기입해보죠. TOL 하시고요 자, 요 공차입니다. 요 공차. 그래서 평행도 공차입니다. 자. 누르셔 가지고요 평행도 공차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요 0.05 슬러시 100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죠 누구에 대해서 b 에 대해서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확인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시면 되겠죠 똑같은 스타일을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홈에 와보죠 이거 있죠 특성일체 얘 찍고 그다음에 이거 찍어주면 특성일체가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공차를 입력해보죠. 똑같이 평행도 공차를 입력해보겠습니다. 저거요요미면 아, TOL. 자, 똑같은 기호를 쓰는 거죠. 평행도 두 줄로 입력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고첫 번째 값선은 0.1이고요. 두 번째 항목 값선 얼마죠? 예, 0.05에 슬러시 100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책를좀 참고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똑같이 A A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됐죠? 확인. 한번 여기 어떻게 될까요? 두 줄로 나눠질까요? 아닙니다. 똑같은 공차 기호라고 그러면 이렇게 한 줄로 이게 셀 병합돼 가지고 표시되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다시요 T O L 하시고요. 세 번째 공차 기입해 보겠습니다. 자, 진원도 공차죠. 요거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공차 값은 0 0 5로하겠습니다 0.05. 그 다음에, 오, 예, 뭐, 있죠? 평행도 공차를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0.006 하시고요.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공차 기호가 틀리죠? 자, 그럼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두 줄로 기입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공차 값을, 공차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면 됩니다. 만약 이런 식의 공차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TOL 하시고요. 그 다음에 첫번째 무슨 공차죠 위치도 공차입니다 자그 다음에 지름겨원 넣겠습니다 그 다음에 0.05로 쓰죠 그 다음에 요거 있죠 요거, 요거 딱 누르면 여기 M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렇죠? Maximum Material Condition이죠 자 공차 두번째 공차 또 0.08 0 .08, 0 8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그렇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뭐 A에 대해서도 어 A에 대해서 있죠. A에 대해서도 여기 M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얘에 대해서는 S, 얘에 대해서는 L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공차를 만들어 하시면 됩니다.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기입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똑같이 만들어 볼까요? 홈에서 특성일치, 예 찍어주고 얘가 원본이라는 얘기죠. 이 특성을 빌려다가 여기다가 여기다가 여기다 입히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런 식의 어떤 공차 자체를 기입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뺏겨 쓴다고 그러면 금방 쉽게 기입 되는데 이 봉차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알았죠? 자 이번에는 그럼 이런 식으로 뭐 독립적으로 얘를 만든 다음에 여기다 선을 뭐 라인 가지고 입히나요?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하진 않은 경우에요. 리드하고 큐리드를 써야 되는데요. 자 먼저 리드 선부터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리드하고 큐리드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자 리드 하시고요. 자 시작점을 찍는 겁니다. 시작점 찍었어요. 그 다음에 두번째 점을 찍겠죠. 적당한 각도를 가지는 두번째 점을 찍고요. 옆으로 평양이 걷고 싶으면 그렇죠? 계속 점을 찍어 하실수 있어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점을 그렇죠? 자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리더죠. 자 첫번째 점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점을 찍었어요. 더 이상 점을 찍고 싶지 않습니다. 한 점만 더 찍어볼까요? 자직격하고 이렇게 옆에 클릭했습니다. 그럼 점을 세번 찍은거예요 예, 점을 더 이상 찍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엔터치면 결국은 이게 디폴트 값이니까 주석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 자, 주석 넘어와보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을 입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어떻게든 입력했습니다. 엔터치면 또두 번째 문장을 입력해달라는 얘기입니다. 2018 엔터했어요. 또세 번째 문장입니다 l e 또 노트 이렇게 입습니다네 줄을 입력했죠? 더 이상 입력할 줄이 없습니다 그럼 엔터 치면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4줄이 네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요거는 뭘까요? 결국은 더블 클릭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네, 다중 문자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중 문자열 네, 요걸 누리거나 줄이거나 뭐 이렇게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기본적인 리드선입니다 자 리드 해볼까요? 첫번째점 찍고요 지켜꺼고요자두번째점 찍고 그 다음에 형식부터 보죠 형식 서플라인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복선 형태로 그려지는 겁니다. 다시 형식으로 들어와서 직선으로 하면 직선으로 그려지겠죠? 그리고 화살표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화살표 여기 그려지는 겁니다. 만약 형식으로 들어와서 없으면 하면 어떻게 되있습니까화살표 없는 겁니다. 간단하죠? 예, F. F 치고 들어와서 저는 화살표를 그릴 거니까 A 하고 화살표를 그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어, 요쪽에서 이제 직격해놓고 한번 찍었어요. 이제 이제 선은 다 그렸어요. 그럼 이제 주석, A. 디폴트 값이 꺽세 안에 드리는게 주석이니까요. 엔터치면 주석이 먹는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글씨는 입력해 봤으니까요. 이제 옵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가 있죠. 공차, 복사, 블록, 업섬,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줄 문자도 있고요. 기본이 여러 줄 문자죠. 금방 최근에 해봤던 게 여러 줄 문자입니다. 어떻게든 2018, 렉션 노트, 이게 이제 여러 줄 문자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공차를 기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T 하면 됩니다. T 하시고, 그럼 이게 바로 뜨는 겁니다. 그렇죠? 자, 저는 위치도 하고요, 지름기호 0.001, 0 .001, 0 1를 할까요? 그 다음에 이거 M을 하겠습니다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확인 누르면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이거? 그렇죠? 아주 간단합니다, 이거. 아주 간단해요. 그렇 만들어놓고도 컨트롤 1누르셔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 축적을 해보죠, 뭐 0.5 정도. 아, 어, 여기 아닌가? 예, 얘만 잡고요. 자, 문자 높이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줄이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해서 여러분이 공차를 기입하실 수 저, 공차를 기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것도 좀 볼까요? 찍고, 직격 꺼고요. 클릭, 직격 켜고. 여러분 요 단축키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F8키 누르셔 가지고 그때 그때 F8키 꺼고 켜고. 자, 주소는 넘어오겠습니다. 옵션은 넘어오죠. 자, 그러면 공차가 있고요, 복사가 있습니다. 블록이 있는데 이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차 대충 하나 자 이렇게요 자 0.1 정도로 하겠습니다 A 이렇게 하죠 확인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여기다 하나 더 만들어보죠 다른 데라고 생각하시고요 자 리더 또 찍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근데 이거와 똑같이 그려야겠어요 그럼 다시 또 해야 되나요 할 필요 없습니다 옵션에 들어와서 복사하면 되죠 C 한 다음에 이 객체를 찍어주면 이렇게 복사되는 겁니다 그럴 때이 기능을 쓰시면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그렇죠? 복사 기능입니다 자그 다음이요 리드해보죠 자 시작점 찍고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엔터 엔터 블록이라고 있죠 블록은 뭘까요 이미 만들어 놓은 블록을 여기다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뭐 이런 생각해보죠 제가 뭐 폴리온 가지고 이렇게 폴리온 가지고요 그리겠습니다 자뭐 육각형 정도로 하죠 중심 요점을 찍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접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저는 요렇게 하나 그렸어요 간단하게 요렇게 라인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요 요걸 이제 나중에 블록에 대해서는 또 배우실 겁니다 자 b-l-o-c-k O, -L -O -C -K, 블록 b입니다 b-b-b 블록 하시고요 b 엔터 간단하게 보는 겁니다. 미리 선행 선행 학습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이름. 예. 뭐 어떤 이름을 쳐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필라와 하겠습니다. 플리곤 자, 기준점, 선택점 요거 누르셔 가지고 미들 포인트 찍겠습니다. 그다음에 객체 선택 이만큼 다 선택하죠. 엔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요소 블록으로 변환할 거냐, 유지할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블록으로 변환을 시키죠. 확인 누르면 블록이 하나 생성된 겁니다. 그렇죠? 이 블록 같은 경우는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블무 문장이 많이 쓰죠, 그렇죠? 문짝, 그죠뭐 욕, 그렇죠? 뭐 욕실에 있는 화장, 뭐 비데, 뭐다뭐이 그룹이죠, 블록입니다, 블록, 블록 못 쓰시면 건축하시는 분들은 뭐끝장입니다 일일이 다 관리하기 힘들죠. 자, 이렇게 이 도면에서 블록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 블록을 여기다 여기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리더선 해보죠, 리더, 이렇게. 자 대충 가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 주석 옵션 블락 b 하고 그 그럼 블락 이름을 잡아달라는 얘기입니다 이름 블락 이름 그렇죠 블락 이름 뭔지 모르겠어요 자 물음표 엔터 쳐보면 지금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자 별을 해보죠 별 엔터 치면 블락 이름이 지금 뭔가 하나 있는 모양입니다 p라는 정의된 블락이 하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p가 뜨는 모양입니다 자 직전에 했던 p 를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블락이 마우스 따라 움직이죠 그렇죠 자 삽입점 여기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아 근데 삽입점 했더니만 어떻습니까 요 블락을 만들 때요 중앙이 삽입점이 되버리죠 저는 끝에다 붙이고 싶은데 자 기준점 한 다음에 요 기준점을 요점을 요점, 요, 요점을 점 잡겠습니다 요점 찍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렇죠 다시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밑에 갖다 놓지 마시고 옆에 좀 갖다 놓은 상태에서 B 기준점을 재지정하겠다는 얘기죠 하고 기준점 다시 요점을 잡아주면 되겠어요 어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약간 삐딱하게 돌려보고 싶어요 R 한 다음에 몇도 90도 돌려서 넣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땐 기준점을 다시 잡아줘야겠죠 B 하시고 기준점을 요점으로 잡겠습니다 하고 여기 갖다 붙임 클릭하면 되겠죠 그 대신 어떻습니까 지금 막 축축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축적 필요 있나요? 필요 없죠 1대1 그대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적 비율 Y축 축적 비율 X축 축적 비율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1대1 그대로 쓰겠다는 얘기죠 그럼 이렇게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블락 기능을 쓰시면 됩니다 블락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혼자서 떠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냥 예, 아이쇼핑 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게 이제 블락이구나 덩어리화 시키는 것이 블락이구나 아이 블락을 쓰면 나중에 뭐 덩어리화 시켜야 되는 것들은 관리하기가 쉽겠구나 뭐이래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만약에 경우에 따라서는 나는 화살핀만 그리고 싶은 때가 있어요 리드선인데 자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리드 하시고 좀 찍고요 맞춰 수평으로 해볼까요 이렇게? 딱 이렇게 화살표만 그리고 싶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석 옵션 넘어와서 업섬 n 하시면 됩니다 그럼 딱 화살표만 그리는 겁니다 화살표만 물론 컨트롤 1 누르고 들어오셔가지고 화살표의 유형은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어딨나요? 어 요거 있죠? 여기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아마 바꿔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업섬이 있고요 내 나름대로 만들어온 사용자 정의 화살표를 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뭐 블록, B, 예, B 해볼까요? 블록으로 정의하면 되는데요. 화살표가 너무 큽니다. <웃음> 아시죠? 자, 이런 식으로 블록화 시킨 것을 가지고 화살표의 끝점으로 형태로 쓰실 수도 있다는 거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여러가지 어떤 블록 유형들이 화살표 유형이 있죠? 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의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써야 될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화살표를 직접 손으로 폴리라인 가지고 그리지 마시고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니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본다고 러면 공차를 기입할 때이 리더선을 쓰면 훨씬 더 쉽게 공차를 기입할 수 있다 그 정도는 좀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이번에는 좀 간단하게 큐리더 한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더 하시고요 설정에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일단 설정부터 먼저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뭘 기입할 거냐 리하고 비슷합니다. 좀 퀵, 좀 빨리 뭔가를 이제 기입할 수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블록 공차를 기입할 거죠. 우리는. 그렇죠? 그리고 직선 형태로 하겠습니다. 점의 개수 몇 개까지 찍을 수 있느냐? 1, 2, 3까지 만찍고싶으면 3을 하시면 되고, 찍는 개수에 상관없다. 그러면 저는 한개없음을 해놓겠습니다. 자 화살촉 모양 잡으실 수 있겠죠? 보통 공차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삼각형 채우기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자 각도 뭐 이메일대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만약 각도를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각도대로만 선이 꺾이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자 저는 각도를 해놓고 가겠습니다 확인 그럼 첫번째 점을 한번 찍어 보시기 바랍니다 찍고요 가는거죠 직접 해놓고 해볼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찍은 점의 개수는 어떻습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그다음 끝에다가 공차를 이제 기입하고 싶어요 점지장 끝났죠 엔터 한 바로 공차가 뜨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여기다 a 써 볼까요 이렇게 해도 이렇게 되는거죠 맞죠 그렇죠? 자,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예, 빼고요. 요거는 데이터함 기입하는 방법이고요. 자, 여기다 대고, 여러분 나름대로 또, 공차 값을 주셔가지고, 그렇 음, A에 대해서, B에 대해서, C에 대해서, 확인 누르면 이렇게 기입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엘리드보다는 큐리드가 훨씬 더 쉽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큐리드 같은 경우는 미리 대화상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세팅을 해놓고 들어와서 기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한 가지, 아까 전 우리가 봤던, 털러런스 요거 가지고, 한번 보죠. 저번 시간에 봤나요? 자, 이런거 어떻게 기입하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런 거 기입하다 보면, 저는 쉽게 아마 여러분이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요거, 옆으로 좀 옮겨놓고, 요거는 뭐데이터이니까요 지우고요. 자, 무브 v 만큼을 살짝 옆에다 옮겨놓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 끝에다 이제 기입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큐리드를 써보겠습니다. 설정에 들어오죠? 공차로 하겠습니다. 지선, 화살표, 다키체험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점의 개수가 1, 2, 3가 되겠죠. 그렇지만 저는 뭐, 한계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하고요. 요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 점. 그 다음에 직격 해놓으시고요. 이 점에 찍고, 또 옆에 찍고, 더 이상 점 찍을 필요 없죠. 엔터 한 다음에 공차를 기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요고요. 그 다음에 지름기어 주시고, 0.011. 누구에 대해서? A에 대해서. 하객이 누르면 이렇게 기입되는 겁니다. 이건 뭐 그냥 날로 먹는 거예요. 날로 <웃음> 학생들한테 제가 날로 먹는다는 표현을 쓰진 않고 회안접시 먹는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자 여러분 그냥 우스갯소리로 넘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바꾼 다음에 살짝만 옆으로 또 옮겨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자 컨트롤 Z 하고요. 직결 이거 스냅은 끄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살짝 옮기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됐죠. 자 그렇게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나름대로 어떤 공차를 기하공차의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공부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차를 기입하는 어떤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기하공차라는 게 뭔지 개괄적인 어떤 설명을 드렸다라고 어, 예, 생각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